등록해주세요. 이나영 원빈 결혼 아들 출산 신혼집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 이나영이 출산 후 몸매 값 스타 1위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지난 방송된 t v n 명단 공개 2016에서는 출산도 우렵지 않은 몸매 갑 스타가 공개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한편 출산 2개월 만에 의류 모델로 발탁돼 무결점 문매를 과시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 당시 배를 제외하고 변함없는 가녀린 팔과 다리를 보여줬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에도 무용을 꾸준히 실천해 몸매를 관리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배우 원빈과 이나영이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7개월여 만에 얻은 아들이며 스타 커플의 자녀라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원빈과 이나영 소속사 이든 나인 측은 OSEN의 이나영 씨가 최근 서울 모처 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나영 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며 원빈씨는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이에 앞서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서로를 배려하며 연예 부부와 다를 것 없이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이나영과 원빈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임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등록해주세요. 당시 소속사 측은 임신 몇 주차냐는 질문에 그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빈과 이나영은 5월 30일 강원도 정선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등록해주세요. 당시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또한 두 사람의 결혼 전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 결혼과 임신설이 돌았고 부인했던 결혼설이 사실로 판명되기도 했었죠.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또한 당시 한 매체는 임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러나 원빈과 이나영은 결혼 발표 전 결혼설과 혼전 임신설에 대해 최근 들어 자꾸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두 사람 모두 자기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혼설과 임신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결혼은 사실이었고 임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어 소속사는 원빈과 이나영의 비밀 결혼 후 청선에서 결혼한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의 자녀 계획에 대해 원빈, 이나영 씨 모두 귀여운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후엔 되도록이면 빨리 이새 소식을 기다리겠지만,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후 결혼 3개월 만에 두 사람이 예비 부모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도 소속사 측은 미나영이 임신 몇 주차인지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이에 두 사람이 속도 위반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나영의 출산 시기에 따라 임신설의 사실 여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신혼집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등록해주세요. 배우 원빈과 이나영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 아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신축 건물을 짓고 신접살림을 차린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소속사 측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소속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신혼집은 방배동이 맞다며 차후 신혼집을 옮길 순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배우들의 사적인 영역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